그러니까, 후배님, 파일이 날라갔다고요? 이거 오늘까지 해오고 이러한 거 아니었나요? 아니, 어젯밤에 파일이 날라갔으면, 밤을 새서라도 오늘 해오셨어야죠. 개별과제도 아니고, 지금 조별과제인데, 계속 후배님은 이렇게 문제 일으키시면 어떡해요? 저희가 밥이라도 떠먹여 드릴까요? 전 그럴 생각 진짜 없는데 제가 후배님 선배지 어머니는 아니잖아요 차려는 밥상에 숟가락 올릴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하세요 아시겠어요? 오늘까지 해오기로 하셨으면 오늘까지 제출하세요 네 약속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어기라고 있는 게 아니라 매번 모임 때도 지각하시고 해오시기로 한거안 해서 오늘까지 미뤄진 거였잖아요 같이 과제하시는 분들도 시간 남아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하. 저 오늘 계속 학교에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서 가져다 주세요. 오늘 한번 밤새 보죠 뭐. <웃음> 아니면 저랑 같이 하시던가요 제 옆에서. 그게 낫겠네요 차라리. 건강이시라고 하셨죠? 네 오세요. 이제 수업 다 끝나셨으니까 같이 하시죠. 아, 지금 몇 시야? 아, 너무 늦었네 빨리 가야지 빨리 가서 우리 설이 봐야지 설아, 언니 왔어 어, 오늘 너무 힘들었다, 진짜 응? 우리 설이 표정 왜 그래? 왜 이렇게 야위인 것 같지? 언니 올 때까지 밥도 안 먹고 뭐 했어. 배고파 죽는 줄 알았지. 그러니까 밥 먹고 있으라니까. 우리 공주님 완전 애기네. 혼자 밥도 못 먹고 말이야. 손 닦고 와. 아니다. 손은 내가 닦아야겠네. 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. 뭐 먹고 싶어? 뭐 해줄까? 스파게티? 스파게티 먹고 싶어? 알았어. 그럼 언니가 간만에 요리 솜씨를 뽐내주겠어. <웃음> 무슨 스파게티 해줄까? 크림? 토마토? 아니, 오일? 로제? 로제 해줘? <웃음> 알았어. 손 많이 가는 거 해달라고 하네. 아니, 뭐손 많이 가면 어때? 우리 공주님 먹을 건데. 언니가 토마토부터 길러야 될것 같아. 아니, 너 토마토 좋아하잖아. 파스타도 맨날 토마토 들어간 거 해달라고 그러고. 토마토에 설탕 뿌려 먹는 것도 좋아하고. 난너밥 먹을 때 오물오물거리는 입술 너무 좋으니까 맨날 밥 해줄 거야. 설거지? 요리해주면 대신 설거지해준다고? <웃음> 저기 아가씨, 설거지 됐네요. 그런 건 내가 해야지 넌 그냥 앉아서 이쁘게만 있어 아 언니 하루 낙이 그건데 이쁘게 있는 너 보는 거 <웃음> 언니가 너만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 그래서 다 해주고 싶어 <웃음> 어, 뭐라고? 그러니까 밥도 먹여주고 세수랑 양치까지 해달라고? 과제도 도와달라고? <웃음> 아 진짜 귀엽다. 더 없어? 더 해달라고 하고 싶은 거 없어? 아 있으면 지금 한 번에 말해. 언니가 다 해줄게. 아 그럼 내가 해줘야지 누가 해주냐? <웃음> 아니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때다 싶어서 하고 싶은 거다 해달라고 하는 거지? <웃음> 아니 언니가 너가 해달라고 하는 거한 번이라도 안 해준 적 있어? 그치 없지 다 해줄게 밥도 먹여주고 과제도 도와줄게 과제 뭐 해야 되는데 아 그거 혼자 하기 힘들긴 하겠다 너 USB는 있지? <웃음> 우리 자기도 혹시 USB 잃어버리고 그러는 건 아니지? 아이 됐다. 자료를 찾고 정리해서 언니가 파일을 가지고 있을게. 어. 언니가 백업도 시켜놓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. 어. <웃음> 세수랑 양치? 아이 뭐 그거야 껌이지. 언니가 너 한두 번 시켜보는 것도 아니고 에이안 되겠네 그냥 그러지 말고 언니랑 목욕할까? 어때? 우리 밥 먹고 설거지하고 있을 동안 물만 받아줘 <웃음> 아... 빨리 목욕하고 싶네 일단 언니 손 씻고 나와서 밥 해줄게 공부하고 있어 알았지? 다 되면 부를게 <웃음>